후암 선원은 21년 동안 잠실 석촌동의 한 건물에 있었다. 남산 후암동에서 잠실 석촌동으로 이사를 간 사연도 심상치 않다. 1980년대의 엄날이었다. 남산 후암동 선원에 한 부녀가 찾아왔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땅 부자가 되셨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채소밭 주인이었는데 1980년대 잠실 개발이 시작되면서 석촌동 일대 그의 채소바 땅값이 폭등하였다. 살다보니 제가 부자가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밤만 되면 누군가 나타나 머리를 돌로 사정없이 때렸다 물론 꿈이었지만 너무 아파 비명을 지르며 깼고 불면증까지 걸리고 말았다. 도대체? 밤마다 꿈속에서 제 머리를 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이상한 느낌에 혹시 최근에 건축업자에게 땅을 팔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축업자가 아주 명당이라고 좋아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 땅을 보러 가자고 했다. 부녀가 안내한 곳은 석촌동 백제고분 근방이었다. 이상한 느낌의 염사를 해보니 왕기가 느껴졌다. 이 땅은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건물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백제왕의 고분터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무덤을 함부로 팔고 그 땅에 건물까지 짓고 있으니 백제왕 영각께서 단단히 진노하신 모양이었다. 얼마 후 부녀가 정성껏 올린 천도지에 나타난 영가는 다름 아닌 백제를 부흥시킨 최고의 왕이셨다. 대왕 영각께서는 자신이 잠들어 있는 장소를 지적하며 그 선만 지켜준다면 건물을 세워도 좋다고 허락하셨다. 그로부터 2년 뒤 나는 거짓말처럼 잠실 석촌동 백제 고분 근처의 한 건물에서 후암선언을 열게 되었다. 그후 석촌동 백제 고분은 내게 큰 힘을 주었다. 1990년대 일이었다 당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던 H보살의 건강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자 강곡히 구명시식을 부탁하였다. 석촌동 후암선언에서 최초로 올리는 정식 구명시식이었다. 누군가에게 정식으로 구명시식을 부탁받은 나는 마음의 부담을 떨치고자 석촌동 백제고분으로 산책을 나갔다. 호젓한 백제 고분 주변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는데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 되자 눈앞에 하얀 섬광이 번쩍이며 신기한 장면들이 염사되기 시작하였다. 자세히 보니 백제인들이 화려한 장례식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백제 고위층 인사의 웅장한 장례식이 끝나자 갑자기 비극적인 순장이 시작되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순장의 희생자들은 단칼에 쓰러졌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제1호분과 제2호분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들려왔다. 도대체 누구의 장례식이지? 그날 밤이었다. 나의 꿈에 백제 고분의 주인이 정체를 드러냈다. 화려한 금관과 의관을 입고 수백 명의 신하들을 대동하며 나타난 그는 바로 백제 제13대 근초고 왕이었다. 근초고왕 연가는 거대한 규모의 제3호 고분이 바로 자신의 고분이며 내가 염사로 본 순장의식은 선대왕의 고분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신의 고분에서는 순장은 없었다고 말씀해주셨다. 꿈에서 본 근초고왕 연가의 도움으로 나는 H보살의 건강을 위한 최초의 정식 구명시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008년 후암선원은 대항로로 이사를 하였지만 구관이 명관인지라 어쩌다 한 번씩 중요한 구명시식을 앞둔 날에는 옛 후암선원 자리를 한 바퀴 돌고는 하였다. 그런데 몇 개월 전그 자리가 아미라는 보살 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1층 슈퍼주인에게 새로운 보살이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포함 선원인 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법사님 안 계시니까 저 보살이라도 만나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밝히지 말고 보살에게 나를 소개해 주십시오. 슈퍼주인은 재미있다는 듯 허허허 웃더니 나를 보살에게 데려갔다. 보살은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21년 동안 이터에 있었던 터세를 부리고 싶어졌다. 여기 옛날에 유명한 법사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사를 갔다면서요? 그러자 보살은 에이,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실제로 귀신을 불렀다는데 진짜 그랬겠어요? 라며 나의 옛날 명성을 전혀 믿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신기가 궁금했다.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주는 볼줄 모른다기에 내가 대학로로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잘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깃발을 뽑아보세요. 라면서 오방기를 내밀었다. 내가 붉은 깃발을 뽑자 그녀는 사업은 잘 되겠는데 부적을 하나 쓰셔야겠네. 아니면 제수것을 크게 하시지 그러세요. 그 순간 후암 선언인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한 것처럼 부적이나 구슬 권했을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오래 못 가겠군. 작잡한 마음에 법당을 나오려다가 혹시 X년생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주민등록증하고 생일이 달라서 우리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혹시 저에 대해 조사라도 하셨나요? 몇달후 다시 그 근방을 지나게 되었는데 상암 간판은 사라지고 없었다. 장사가 잘안돼 문을 닫았다고 했다. 지금은 평범한 사무실이 된옛 후암 선원 자리. 문득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곳이 그리웠을 때가 있다.